네, 중국 서버가 이제 초기화를 한다고 합니다. 뭐 많이 밀지는 못했는데, 뭐 이슈도 있었고, 초기화하시면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,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만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부족원들도 뭐 규리님은 해외 사시는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 해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거였고 캐코 님도 약간 좀뭐 일도 있고 해가지고 좀 바쁘고 해가지고 못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더이상 플레이 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더이상 플레이를 해봤자 뭐하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어, 남은 부족들을 못 민거는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다 밀고 싶긴 한데 혼자 밀어서 뭐하냐 또 적은 또 티밍에서 올 텐데 이거를 막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혼자서는 그래서 이쯤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만 네 마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어느덧 5년 6년째가 되었네요. 어, 그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유튜버가 될수 있었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저도 유튜버로서 많은 정체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정체기가 좀 심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. 요즘 문득 뭐 일할 때나 편집할 때나 자기 전이나 이렇게 생각. 들이좀 많아졌는데 야 아크를 제가 좀 많이 하잖아요 아크라는 게임이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이 없어요 해외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좀 인기가 많고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게임인데 과연 야 아크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을 하는 이 데니스 저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을까 맨날 같은 게임을 반복하는 나를 사람들이 보고 과연 좋아해 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게임을 해봤자 이게 뭐 저도 뭐 GTA도 해봤고 마크도 해봤고 뭐 배그도 해봤고 근데 아크만큼의 조회수가 잘안 안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다시 아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영상들을 보면 댓글에 그런 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아크만큼 아크 외 해? 재미없다 등의 댓글들을 볼 때마다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대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크도 이제 끝이 났기도 하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제 본업이 있음에도 다 뜯어 말리면서 본업에 집중해라 유튜브 하지 마라 유튜브로 어떻게 먹고 살래? 라고 할때 저는 그래도 유튜브에 집중을 했었고 또 비교적 한국에서 관심도가 적은 아크를 메인 컨텐츠로 삼아서 계속 했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우 어, 이거 좋은데 괜찮은데 행복을 느끼고 우습고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행복했었고 또 5년 동안 많은 일과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 마음 하나만큼은 5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재밌고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인드는 그대로 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명의 유튜버로서 또는 한 명의 형 오빠 동생 뭐제 영상이 그렇게 많이 재밌진 않을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구독자가 계속 이정도지 유튜브 하는게 너무 좋아서 저는 뭐 본업을 대신 하면서도 유튜브 하는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디스코드나 아니면 게임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노는게 너무 좋았었고 이제는 좀 변화할 시간이 좀된것 같아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죠 제 유튜브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도 하고 잘하면 유튜브 이름도 바뀔 수도 있고 컨텐츠는 아예 새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준비기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낼 생각이고 저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그런 컨텐츠들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. 그래서 준비기간이 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필요한 거고 다시 돌아오는 날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빠르면 7월달 늦으면 한 8월달 이쯤 돌아올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너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더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.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